안녕하세요. 같이 준비하면서 먹으려고 이거글램디 이주 피타 베이지라는 다이어트 음료? 그게 있거든요. 이거 효과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걸로 살이 2kg 정도 빠졌습니다. 마스크팩을 하고 온 상태라서 요 비더스킨 세럼 요거 하나만 발라줄게요 이게 마무리감이 진짜 진짜 가볍고 되게 빠르게 샥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마스크팩 되게 꾸덕한 거 하고 나서 바르기 되게 좋아요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로션 겸 선크림으로 이거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편해요 크림이랑 선크림이랑 합쳐져 있기도 하고 향도 진짜 너무 좋고 막 때처럼 밀리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여름에 바르기 되게 좋은 선크림? 오늘은 친구 생일이라 약속 나가면서 간단하게 찍어보는 겟네디움입니다 제가 요즘 화장 진짜 간단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타일링도 뭔가 진짜 딱 이렇게 엄청 편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같이 준비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 이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되게 밀착이 잘 되고 조금만 발라도 진짜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픽싱이 진짜 잘 돼서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 쿠션 말고 투쿨포스쿨 글로우 쿠션을 진짜 진짜 많이 쓰고 주변에도 엄청 엄청 추천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쿠션이 진짜 진짜 색깔이 엄청 예쁘거든요. 되게 뽀얗게 하얘요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도 저만 화장이 진짜 안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그 쿠션 진짜 뭐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 글로우 쿠션이랑 진짜 비슷한데 제가 느꼈을 때딱 하나 다른 점은 커버력이 얘가 훨씬 좋고 되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발라줘도 이거를 진짜 볼 면적에 전체적으로 다 펴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게 얇게 발라줘도 넓은 면적에 쓸 수가 있어서 화장이 되게 되게 가벼워져요 보시면 퍼프가 이렇게 듀얼 퍼프라서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이 엣지 면으로는 좁은 공간 커버해주시면 되시고 이 넓은 면으로는 볼 쪽이나 이런 넓은 데 터치해주시면 되거든요. 되게 별도의 스킬 없이도 엄청 엄청 밀착력 있고 착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되게 건조하지 않게 딱 붙는 매트함이라서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바로 눈화장 해줄게요. 눈화장은 이 네이처리퍼블릭 우디 멜로우 이 팔레트 써줄 건데 이거 되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되게 무난한 그런 조합이거든요. 이런 따뜻한 계열 저는 쿨톤이라 잘안 쓰는데도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먼저 이 베이스 컬러 두개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진짜 넓게 깔아줍니다. 요즘은 눈화장 자체가 막 여러 겹 쌓고 음영을 많이 넣고 이런 게 트렌드가 아니기도 하고 저도 뭔가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섀도우도 되게 되게 되게 간단하게 하는 편이에요. 대신 이눈 밑에를 진짜 넓게 깔아줍니다. 뭔가 사람이 약간 피폐해 보이면서 되게 분위기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요 제일 진한 음영 컬러 두개 섞어서 쌍꺼풀 라인 쪽까지 음영을 줍니다. 음영을 이렇게 딱한 번만 줄 거예요. 눈매가 살짝 깊어 보일 정도로만 언더도 이 상태에서 사실 펄안 하는 게더 이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펄을 못 잃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펄이 두개 있는데 이 위쪽 펄은 연두 색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밑에 이 쉬머한 컬러 초점이 안 맞냐? 요거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에 진짜 살짝 살짝 살짝 약간 은은한 반짝임만 이렇게 줍니다. 이러면 섀도우 따로 블렌딩 안 해줘도 이 펄이 섀도우 의 관계를 많이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 끝입니다. 그리고 뷰러를 이렇게 바짝 해주고 요 네이처 리퍼블릭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만 채워준 다음에 제가 요즘 가닥 속눈썹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요 새로운 것도 샀거든요? 이거 SNS에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것만 붙여도 진짜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웃음> 이 프리 마를 동안 이지베르니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점도 조금 더 진하게 찍어줄게요 이거 아이라이너가 진짜 진짜 잘 그려지고 되게 되게 부드러워서 엄청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처리퍼블릭 요 케이크 아이브로우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아이라인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너무 선딱 이런 느낌만 나지 않게 그리고 언더까지 이어지게 제가 이 언더 음영을 안 주고 눈꼬리를 올려버리면 눈이 진짜 사나워지거든요. 완전 지금 양쪽 엄청 차이가 크죠? 언더는 요즘 꼭이 피카소 아이라인 브러스로 해줍니다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 과하지 않게 발색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아까 언더 칠한 거 남은 양으로 요 밑에 애교살 음영까지 주면 은 되게 애교살이 확 생기거든요? 여기서 좀 아쉬우니까 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걸로 애교살에 양감을 한번더줄 건데 눈 앞머리에도 살짝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저는 요즘 집에 든니 마스카라 엄청 빠졌어요 진짜 이렇게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이랑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얘가 진짜 속눈썹이 엄청 엄청 엄청 길어지게 해주고 눈이 엄청 확 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좋은 편이고 언더 마스카라도 진짜 잘 돼요. 또 제가 언더 숱이 없고 힘도 없고 가늘고 이래가지고 언더 마스카라 진짜 하기 힘든데 얘는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이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눈썹은 이 페리페라 제가 좋아하는 진짜 자주 쓰는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풀 그레이 컬러인데 저는 이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그냥 빈곳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모양만 잡아줍니다. 눈썹 문신하고 진짜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메이크업하는 시간도 진짜 진짜 빨라지고 지금 밖에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제가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 이게 진짜 필수템이에요.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고데기 안 해주면 은 바로 축축 처집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이거는 진짜 이 언더를 해봤을 때이 진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짖어주면 은 훨씬 훨씬 잘 내려가고 마스카라도 더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언더마스카라 한번 더 해주고 눈화장은 끝인데 살짝 아쉬워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 아멜리 빈티지 발렌타인 이거 조금 묻혀가지고 이 애교살이랑 이 언더 쪽에 진짜 살짝 한 번만 이렇게 이러면 사람이 되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고 뭔가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코 쉐딩도 아멜리. 저 요즘 진짜 이 컬러밖에 안 써요. 이게 색깔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막킴 조절을 할 필요도 없고 브러쉬도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턱쪽 하기에는 좀 컬러가 너무 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턱 쉐딩은 저는 이 웨이크 메이크 소프트 쿨. 이걸로 씁니다. 저 오늘 친구들 만나기 전에 울세라 하러 가거든요? 그것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한번 영상으로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스쁘아 치크 러빙 피치라는 컬러인데 진짜 진짜 옅은 컬러거든요? 약간 덜 익은 그런 귤? 이런 느낌인데 저는 쿨톤인데도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사람이 약간 창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눈 밑쪽에 좀 가깝게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일까 봐 너무 걱정인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하고 립은 오늘 별로 진하게 안할 생각이라서 요 삐아 진지보스 이게 베이스 깔기 진짜 좋거든요 옛날에 또 한창 많이 쓰다가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또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이쁘거든요 약간 웜도 쿨도 아닌 그런 베이직이 도는 핑크 컬러라 이렇게 블러링해서 바르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저는 그라데이션 립 좋아하니까 3C 매트 립 909번 되게 브릭브릭한 이런 컬러거든요. 전체 다 바르면 너무 진하니까 안쪽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잘 풀어줍니다. 그럼 메이크업 끝입니다. 진짜 진짜 아쉽죠? 머리만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를 묶었고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엄청 많이 와서 가디건 입으려다가 이렇게 영수되는 가죽 점발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이렇게 두개 레이어도 해줬고 이렇게 스계도 찾았거든요저 약간 청개구리라서 사람들이 다 에어팟 끼니까 요즘 줄리엇 봉기고 또 애플워치도 다 차니까 애플워치가 되게 차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요즘 휘뚜루마뚜루 잘 차고 다닙니다. 이 아이코닉 링크 이 시계 사시면 은 17일까지인가? 이 클래식 뱅글 팔찌도 같이 오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진짜 진짜 무난무난하고 되게 깔끔해가지고 원피스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두개 같이 사고 다녀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